아니, <웃음> 아, 무튼 마지막으로 이렇게, 맞춰 해봅시다 잠잠만요요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음그 그거 게이세요음렇습니다 아, 나 근데 바지를 안 바꿨네? 뿅짱 다시 다시 짱 다시 다시, 다시, 다시. <웃음> <웃음> 찌르셨나요? 네 야, 리 불... <웃음> 와, 야, 이거 영혼이 머리, 나가는 거임. Molly! Molly! 자, 이제 여기서, 이거 해야 돼. 필! No. 잠깐요 <웃음> 응. oh, uh, yeah. 하나, 하나, 둘, 셋. 필! Yeah. 음, 잠깐만, 뭐야, <웃음> 이게 뭐야? 이 <웃음> 예, 그러면. 하나, 둘, 셋. 야, 너뭐한 거니? 아무튼 <웃음> 어, 끌게요. 그러면. 네. <웃음> <웃음> 와, 와, 사라졌다. 망켜. <웃음>